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제 채널에서 처음 다뤄보는 파트인 바로 향수 추천 영상입니다. 저는 평소에 향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막 향수 여러 개 레이어드해서 뿌리기도 하고 룸스프레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다향 관련된 제품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제가 이렇게 향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의 인상이 가장 크게 남는 게 저는 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길 가다가도 좋은 냄새 나면 뒤돌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저는 향이 주는 인상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차분한 인상을 남겨주는 플로럴 계열의 향수예요 바로 퍼플리쉬의 퍼플로랄 뮤게 퍼퓸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플로럴 향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향수들도 중성적이고 우디한 이런 느낌의 향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퍼플리쉬 퍼퓸은 플로럴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좋았어요. 그 플로럴 향수의 머리 아픈 꽃향이나 달달한 그런 향이 아니라 차분한 풀향? 요런 느낌이에요. 우선 향부터 설명해보자면 우선 탑노트는 부아드로즈, 베르가못, 복숭아, 그리고 그린리프 이런 약간 과일나무 풀잎향 요런 향이에요. 솔직히 처음 딱 뿌렸을 때는 에탄올 향이 확 나면서 어? 이거 왜 이렇게 세지 약간 요런 느낌을 받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에탄올 향은 싹 날아가고 장미랑 비누 향이 섞여서 이렇게 나요. 근데 그 장미향이 막 강한 장미향이 아니라 청량한? 그런 느낌이 나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미들노트로 넘어가면 자스민, 은방울꽃, 아이리스 같은 성분이 잔잔하게 나면서 속에 펼쳐진 들판 요런 느낌이에요. 뭔가 그 트와일라잇 2편, 이클립스? 그편에 보시면 은 이제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들이 꽃밭에서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약간 딱 그런 분위기예요. 자연에서 나온 야생화들이 피어있는 꽃밭. 딱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베이스 노트는 머스크 샌달로드 시더우드 같은 이런 수평으로그 머스크 향이 숲속의 안개가 착 가라앉은 그런 느낌을 줘요. 미들 노트까지도 은은하다고 해도 좀 향긋한? 잔잔한데 화사한 그런 느낌이 있다면 베이스 노트는 정말 고요함이 느껴지는 비온 뒤에 숲? 이런 향이에요. 원래 향수는 잔향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베이스 노트의 조용한 느낌이 딱제 스타일이었어요. 요약을 해보자면 향이 딱 처음에 뿌렸을 땐내 앞에 싱그러운 과일 나무를 마주하고 있다가 점점 그 주변에 작은 꽃과 풀들이 보이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그 나무와 꽃밭이 있는 숲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에요. 향이 좀 확대된다는 느낌? 그래서 이 향수가 그 향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맡게 되는 약간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한번 맡게 되면 계속 코박고 맡게 되는 이향수에 베르가못, 자스민, 뮤게, 샌더로드 이런 성분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밤에 좀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자기 전에 베개에다가 이렇게 한두번 정도 뿌려놓고 자는데 이걸 뿌리고 자면 불면증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향이라는 것 자체가 좀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향이다 보니까 좀폭 안겨 입고 싶고 같이 입고 싶은 그런 안정적인 느낌을 줘서 화려하고 강렬한 느낌의 페로몬 향수 같은 거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이성에게 어필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향수를 단독으로 썼을 때도 무난무난하게 좋지만 우디한 향수랑 레이어드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용하는 향수 중에 약간 사찰 냄새 같은 향수가 있는데 그 향수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요. 뭔가 특유의 제사진일 때 피우는 그향 냄새가 팍 치고 나오는 그런 냄새라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 이 퍼플리쉬 향수랑 같이 레이어드했을 때 그 강한 향을 좀 눌러주면서 약간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느껴지는 절 냄새랄까? 약간 좀 강한 향수들을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좀 우디한 향수들하고 같이 레이어드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향수가 오드 퍼퓸이라서 지속력이 좋은 편이긴 한데 저는 지속력을 좀더 높여주기 위해서 손목 안쪽보다는 마찰이 훨씬 적은 손목 바깥쪽 그리고 이 귀뒤 몸통이나 좀긴 치마를 입었을 때는 치마 단에다가 뿌려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머리가 바람에 날릴 때 나는 그런 향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에도 향이 뵐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손상 모드는 이렇게 바로 머리에 뿌리면 굉장히 이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에다가 한두번 정도 뿌려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머리를 좀 빗어주면 이 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더라고요. 사이즈는 50mm 사이즈고요. 병 모양이 이렇게 깔끔한 편이라서 가방에다가 쏙 넣고 다니기 굉장히 좋아요. 이 가방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여기에 틴트, 쿠션, 지갑. 핸드크림 다 넣고도 이렇게 쏙 들어갈 정도로 정말 콤팩트한 사이즈입니다. 근데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따로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데 이 패키지가 굉장히 예쁘게 나와가지고 약간 인스타 감성 사진을 찍는다거나 인테리어용으로 놓기도 예쁘더라고요. 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 뿌리고 나가자마자 친구가 너 향수 바꿨냐고 냄새 너무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도 향수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 은은한 게딱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호불호가 강하지 않는 향수랑 향수 입문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고 이 퍼플로랄 뮤게퍼퓸의 그 은방울꽃 꽃말이 반드시 행복해진다 이런 꽃말이라서 또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계절을 그렇게 많이 타는 향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봄, 여름에 좀더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퍼플리쉬 퍼플로럴 뮤게 퍼퓸을 소개해봤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